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공제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공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기준 보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이 경우 월 보수액은 2479,444원이며 만 일평균 임금은 8 2 6 4 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두번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그리고 철강제를 운송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월 보수액은 431만원이며 일평균 임금은 1 4 3667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 보수를 통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한 금액과 상관없이 앞서 살펴본 기준보수를 통해서 산정하시면 되는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는 일당 8 2 6 4 8원 곱하기 일수 곱하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1당 1당1 4 3667원 곱하기 일수 곱하기 사업장 산재보험 요율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장 산재보험 요율 중에서 임금채권 및 성면 요율은 제외가 됩니다. 다시 말해 산재보험 최종 요율은 산재보험 요율과 임금채권 요율 그리고 성면 요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순수하게 산재보험 요율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공제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